요... 게임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어, 얻지 못했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이게 나오네요 자 이것이 뭐 무엇이냐면은 1층에서 바로 주는 창입니다 창이 나왔어요 세상에 이게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는거죠 이 창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대요 어떻게 잡는거야? 에? 어떻게 잡는거니? 잠깐 이거 좀 볼게요 위키를 제가 이제, 이제 참고한다 했었죠 어, 어? 홀드 홀드 뭐하라고? 홀드 마우스 mp가 h 뭐야? 물 위에 서서 mp를 h 한번 다시 원본으로 보고, 어, 뭐냐 뭐냐 뭐 뭐냐, 홀드 버튼? 아닌데 아 오! 아, 그냥 왼쪽 버튼이네요 아, 이렇게 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호... 이러면은 고기를 굉장히 수... 어, 월하게 어... 숲할 수 있게 되었군요 좋습니다 꾹 누르라... 이 말이군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던가? 오... 아니 폭포 안에 있다더니 폭포 안에 있는게 아니네요 아... 여기가 저기랑 이어져 있는 거구나 여기가 이제 맵 게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어... 바라볼 수 있는 그 풍경이 있는 해변가입니다 어! 여기서 병도 들수 있네요 오! 끊었다 아... 끊었더니 이렇게 할수 있었군요 오호... 또 병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아... 보틀이 있으니까 이제 물을 두 개씩 담을 수 있고 스프도 두 개씩 만들 수 있겠군요 아니 이거 1층을 내려가기도 전에 그냥 다 퍼주는 거였네 맵을 진짜 완전히 꼼꼼히 살펴보아야 되는군요 이거 여기는 물고기도 잡죠? 두 마리 있죠? 일로 와 그마리 콕콕콕!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1층에서부터 <웃음> 3호기로 몸을 떠나 다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아 이게 다른 층에 가면은 엘릭서 말고 뭐 이거 레드아머도 있고 아 이거는 처음 그건가? 어, 로케이션이 안나있는 나와있네 모두리 하나도 모르겠어 노스 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애안사에서 도착하면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이고 걷는 난파 보트를 찾으십시오 거기에 가슴과 푸른 바위가 있다 암석에는 방어 세트가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것도 어딘지 알겠다 아모둠의 뭐 가모, 헬멧 검은 투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뿔 투구 아이뭐 이런 거다 있는데 이게 몇 층에 있다 이렇게 다 써있으니까 이것도 다봐야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일단 해야겠죠? 물고기 잡은 걸로 맵 만들어먹고 어... 여기가 몇 층이더라 아 여기가 몇 층이 아니고 저쪽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나 진입이 가능한가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아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려나? 안 되어 있으면 뭐 다시 저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오 엘리베이터 그대로 있네 좋았어 그래서 그러면 이거 타고 이거 타고 내려가죠. 이게 한 4층인가 그럴 텐데, 그냥 1층에서부터 내려갈 걸 그랬나요? 이 있는 타워. 여이 있는 타워. 여기 있는 타워. 여있네 뭐, 어, 뭐 이상한 것도 주네? 전에 왔을 땐 저렇게 안주던데 아이템 좀 보고요. 어, 너무, 너무, 너무 땡겨주는데, 이거? 어, <웃음> 어떡하지? 아, 그냥 다시 1층에서부터 갈게요. 이거 너무, 너무, 너무 깊게 내려면은 제가 또 어디서부터 이렇게 못 얻고 가는 것들이 이제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전 그리고 어... 이미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코멘터리를 어... 넣으면서 저를 봐주시길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유튜버에요 인디게임을 주로 하지요 터토토 만약에 게임만 보고 싶다! 그러면 뒤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히오어 여기가 아니네 어! 물고기 또 있네! 첫. 촤! 한 마리 또 있죠? 으이야! 촤 콕콕콕! 물고리 한 마리당 고기가 하나씩 나오나봐요. 아, 여기 캠프파이어도 있었구나 음... 여기 불은... 피우지 말자 피우지 말고... 계단이 두 개가 있었네? 아래쪽으로 가는 건 뭐지? 아, 아래쪽이 2층으로 가는 거다 응? 음? 1층이네요 일단은 가죽 갑옷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로프로 밴디지를 맞을 수 있네요 뭐지? 슬, 슬라브 스트랩? 뭔지 모르니까 일단 만들어보자 아 본매로 아 이거 이거 뭐지 포셔? 화약 같은 건가? 이러면 대형 요 스트랩이 나오고 이것도 만들죠 배경소리가 좀큰것 같아요 유직을7시5 8시보, 5 환경 소리도 75로. 8시보, 8시보, 8시보, 8시보, 8시보, 8시보, 8 좋습니다. 몬스터들은 죽으면은 다시 리젠이 되나봐요. 스틱 사거리가 굉장히 길군. 오, 이렇게 횃불을 만들 수도 있고 횃불을 만들자 플러스가 붙네요? 아... <웃음> 무다 무 맞나? 너무 어두워. 아직 까지 길이 하나입니다. 층에서는 말이죠 저... 아래쪽 해변에서 게임이 시작됐는데 이제 위쪽 해변으로 가서 가죽 가옷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알아서 오죠? 때리자 아이왜 안가죠? 아 영화 리뷰에 대해... <웃음> 아 진짜... 제가 이 길을... 전에 플레이하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을 그만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은 이제... 광고 수익도 안 나오고 있고요 어, 또치 여기 물고기 없나? 없네요 하아... 이제 백수인 만큼 백수 때 유튜브에 힘을 좀 쏟아야 되는데 어 배고파! 배배배배배배 배, 배, 배, 배. 이 뒤진다야 뒤져. <웃음> 어, <웃음> 어. 아니 저거 배고픔 수치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창한번 써볼까요? 어, 단순하군요 아이 누가 내려가래 <웃음> 여기딱 봐도 2층 내려가는 길이죠 <웃음> 여기 왜 이렇게 빨갱이들 많아? 감자인가? 보지 애들이 왜다절로 몰려있죠? 샤드를 못 끼네 그러고 보니까 아 랜턴을 못 얻어서 저걸 못 끼나 보다 일단 진행을 계속 해볼까요? 아 떨어지면 어떡해 일단 먹을거는 굉장히 많은데 2층으로 가야되나? 반대쪽 해변 가려면? 일단 밥을 할까요? 일단 고기가 많으니까 고기 위주로 아 잠들 수도 있구나! 아이템 공유가 되려나? 안 된다. 아이템 없어졌다. 바닥에 있는 거 없어지네. 어, 여기 선반에 올려놓은 건또 있네. 오, 여기 있는 거. 이게 되네요. 어. 그렇단 말이지. 스토치를 넣어놓자 물도 참 공급이 가능하고 고기 있는데 고기는 고기는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게이밍 게임을 끄거나 어... 원래 조종하던 캐릭터가 죽으면은 요 휴식처의 아이템들이 다 사라지네요 땅에 떨궈놓은 것만 근데 물품을 보관해놓은 거는 1회차, 2회차, 3회차 캐릭터 누구나 상관없이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물이랑 이렇게 차여놓고 물도 이렇게 마실 수 있게 해놨네? 뭐 저건 상관이 없을텐데 랜턴을 어디서 구하는거야? 아 설마 세상에 랜턴, 어디서 구하는지 생각났다. 아. 저 꼭대기에 가야 된다. 아. 어? 아! 아니 이게 왜 이러냐고! <웃음> 아 진짜 이런데 이런데도 돼있네 아, 나좀 쉬었다 할래. 이거, 아, 이거 빡치네. 사모기는 죽었어요. 여러분, <웃음> <웃음> 사모기 또 죽었어. 이거, 아, 뭐 시작하자마자 이거래. 그래.